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정원의 몬스터를 처치하여 습득할 수 있는 정원의 주머니의 효율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소지하고 있는 정원의 주머니 144개를 사용하여 나온 총골드를 알아보고 숙련 등급에 따른 노동력당 수입을 계산해 볼 거예요. 우선 정원의 주머니를 사용하면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을 50소모하여 3골드에서 4골드 사이의 금액을 획득할 수 있으며, 대가 숙련도라면 소비 노동력은 30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원의 몬스터가 강력하기 때문에 기승자의 주머니보다 습득하기 어려워서 많은 수량을 모으지 못해 정확한 계산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주머니를 사용할 때는 새벽이슬 장갑을 착용하여 시전속도 증가버프를 받는다면 더 빠르게 열수 있기 때문에 사냥을 주로 하는 유저라도 하나쯤은 구해놓는 것을 추천해요. 144개의 주머니를 모두 열었더니 소지금액이 459골드, 15는 44동이 되었으며 정원의 주머니 1개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평균 금액은 3골드 18은 85동으로 계승자의 주머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네요. 소비한 노동력은 비숙련 기준으로 7,200이며 대가 기준으로는 4,322이에요. 노동력 단위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비숙련 기준으로는 6은 37동이며 대가 기준으로는 10은 62동으로 계승자의 주머니와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패치를 통해서 상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계승자의 주머니를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시간당 더 많은 골드를 벌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정원에서 30분 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대한 영상도 제작해 볼게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